너는 을때 고민이 뭐예가슴에 방금 <웃음> 했었 어디에 을받았어요다래에도에자 말했다고 가슴에 최대한 정기 잘도록시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잡아놓고 위가슴 살짝 올요음이다 이렇게 말이야. 네. 여기 걸어서 여기를 쬐면서 이렇게 넘어 쬐면서 이 싹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 빡 그냥 다이렛다고 이렇게 넘긴다고 해서 이게 벌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게 벌어진 걸 유지하면서 여기가 잡혀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상태서 천천히 펴면 뻗어가요. 팔꿈치를 팍 뻗으려고 하면 안되 거예요. 네. 가슴편채로 밀린 거예요. 됐어. 됐어. 싹. 네. 여기가 다 밀려죠. 네. 자 여기서 팔꿈치 억지로 펴려고 해요. 억지로. 그러면 어깨 나오죠. 네. 음, 그럼이까말장판으 그러니까 네. 가슴이 빠져버린 거예요. 굳이 푸시업을뭐 이렇게 다 뻗어낸다 이게 내 가슴 범위가 아니라고 물론 다 뻗는 것도 연습해줘야 돼요 여기가 잘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는 범위를 뻗어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같이 쓸수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슴 쓰는 연습을 따로 해줘야 된다 가슴이또안 벌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이 잘못된 거를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이지 않고요. 쭉, 쪽으로 어, 가라앉는다, 시켜. 그리고 허리가 잘못 찢기는 게 여기를 안 쓰고 여기를 쓰고. 어, 중하고 손목은 길다, 친구 네. 배를 살짝 당겨주고, 턱 당기고. 싸면서 팔꿈치를 뒤로 찍어주 어, 그대로 엄지를 자 하늘로 천장으 뒤로. 쭉 퍼서. 한더이스퀴쭉 짜, 턱 짜, 그렇지. 손목 공이 들어주면서, 그렇지, 팔, 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쫙돌아가풀어주고 오케이. 내 가동 범위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까? 보세요. 자, 배를 잡아 당겨요. 자, 제 손가락 뛰어볼 응. 이게 다네요. 응, 이게 그 심. 그럼 가슴이, 가지 내려가야지. 그러니까 지금이 다 벌어진 거야. 네. 더벌어져 이게 다네. 네.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 맞아보 아, 네. 진짜 내끝시가 가동 범위는 이거라고. 이거. 이게 그냥 벌어지시면 좋세요. 이거. 음, 응. 응. 그게 지금 관건거에요난 범위를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예 응. 근데 그 범위가 응. 바로 이기 흉추. 휴추. 흉추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흉추가 응. 이렇게. 이 움직임을 잘해 줘야 응. 푸시업이든 이 등동이든 그게 잘 돼요. 그러니까 코스가 스트레칭 응. 진짜 이거는 응. 조금만 따라야 더금방 좋아요. 응. 이 배가 비집지 않죠. 쭉 넘어가요. 이를한세 가지 정도로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대식도. 응. 네, 지금 훨씬 더 넘어가죠? 그렇지 팔 여기 손가락이 쑥쑥쑥 들어가죠? 그렇지 이렇게 쑥쑥 들어가죠? 그렇지 오케이 이 포인트 만나있어요 이거 잡았을 때잘안 벌어지거든요? 라운드 솔드가 이렇게 되죠? 지워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느꼈어요 그렇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발을 휘듯이 살짝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그럼 견갑이 얘부터 잘 잡는 거네 그렇지 이렇게. 이러면 훨씬 더잘 돼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미쳐보세요 렇게게차 번째로 다시 전체한이 정도 어,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대로 치싹 벌어지고 그 훨씬 낫죠 다시 싹 벌어지고 전체, 전체. 그대로 이렇 벌렸잖아요 네. 벌졌잖아요 벌린 채로 그대로 네. 쭉 어깨 작은 채로 네. 이렇게 밀어내야 돼. 제 여기 잡고. 이어 늘어나죠, 음. 아니 이게 견갑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뻗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기가 움직이면서 뻗어지는 거예요. 응. 그냥 이거 어깨 그냥 나가볼게요. 응. 안 움직이죠 거기. 보요 응. 움직이죠. 응. 뭔가 이게 뭔가 들어오지 않아요? 다시 그냥 뻗어볼게요. 보는. 응. 음. 응. 다시 느껴지? 응. 음. 응. 응. 거기 움직이잖아. 요 짜서 여기를 쫙, 무조건 다 꺾는 게 아니라, 저기 근그 움직여서 쫙, 이렇게 짜는 거예요. 네. 자, 네. 그래서, 러팍 누르고, 자, 배 당겨주고, 허니 떡 쪼여주고, 자, 이 상태에서 앞으로 뒤로, 텐션 들어가서, 네. 이 상태에서 천천히, 천천히. 올리는게 중요해요. 여기 늘어나요. 다시. 여기에서 봐야 뭐 돼요, 여기. 음. 그렇지, 여기. 그렇지, 음. 그렇지. 여기. 여기 사앗게 텐션 윗가슴 살짝 벌려주는서텐션에 넣어주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싹벌려주면 여기 가저 버터를 모아주면 되요 그렇지 그렇지 그 그대로싹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 싹 해서 그대로 스퀴즈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싹 내려놓고 벌려주면서 그대로 이렇게 싹 이제 이제, 이제 가슴 딱 들어간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싹 내려놓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배까지 같이 올리면서 그대로. 쭉 짜라고요 그렇지 그렇짜고 그렇지, 그렇지. 싹 내려놓고 내리꽂아서 그렇지 이 상태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쭉 짜고 이 뭔가 착지에 빡 들어왔죠? 오케이 다시 힘줘봐요 짝아니 가슴 살짝 피하면서 그대로 짜 그렇지 힘을 여기서 이렇게 짜봐더더더더더더더잡 네. 이것도 운동이에요 이것도 운동 진짜 이것도 운동이에5 4더더3더더2 1 오케이 나이스 이 테슬라 라인을 살려줘 그렇지 <웃음> 그렇지 그래서 그, 이게 버릇진 최고 힘을 넣자는 거예요. 힘을 줘 그렇들어보죠 오늘, 네. 어. 그렇오케